응! 촤! 응! 촤! 응! 응어 시원하다! 에에 휴지가 없네? 야 요르르! 요르르! 에. 아 휴지 좀! 야! 못 들었어? 휴지! 빨리 줘 얼마 줄 건데 아, 천원? 천원? 오천원 야! 던지고 가면 어떡해! 씻어볼까? <웃음> 어? 에? 아, 뭔 소리? 일부러 안내는 건데? 왜, 왜? 아니 이번에 내 응어가 글쎄 이거 완전 초코전인 것처럼 생긴 거 있지? 그래서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웃음> 멍지 알지? 초코전은 무슨 똥이 그냥 똥이지 살다 사라 똥무심 있는 사람을 처음 본다 참나, 이 똥이란 건 말이야 그 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고 창피할 필요 없어 똥은 응, 오빠가 쌌는데 내가 왜 창피해 똥은 좀싸면 내려 개 더러워 생각만 해도 더러워 오빠, 여기 학교니까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응? 어? 야하늘과든 오빠가 쪽팔리기라도 한단 말이야? 우이. 아. 어, 진심 리얼 매우 많이 쪽팔림. 우이. 우리 오빠랑 동갑인데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진짜 순정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다. 어? 어? 저건 우리 오빠인데? 어? 뭐야? 그럼 사연나라 <웃음> 야, 아는 척하지 말라며뭘 물어보려고 아니, 오빠같이 못생긴 애가 어떻게 은호 오빠랑 아는 거냐고 원래 친구라도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 그런데 오빠랑 은호 오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친구야? 어? 아, 알겠다 오빠가 은호 오빠의 꼬봉이지? 이게 <놀람> 진짜 때릴까? 그냥 친구야 이번에 자기 생일 파티 할거라고 자기네 집으로 놀러오래 오빠? 생일파티? 어? 어? 오빠 오빠 오빠 나도 나도 나, 나 나도 데려가 h o 안 돼? h 어? oh, 뭐? 어? 거길 왜가 oh, 어... 그럼 oh, No. 응, 안돼 알 응, 응. 어, 아, 내가 말했지? 어 알았어 아, 아, 어 아, 와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그래, 안녕. 네가 리아 동생이구나. 오늘 내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추악 추악 추악 추악. 오, 생추! 그래 얘들아, 생일선물 너무 고맙고 맛있게 먹어 음... 네 음... 요로로 너는 왜안 먹어? 음... 아... 아 저는 원래 조금밖에 안 먹어요 내숙도어는것 봐라? 집에서는 케이크 세 판씩 먹는 게역경워 죽겠네 그래? 그러면... 오유라도 먹을래? 아... 어, 아... 아... 네 좋아요... 자 <웃음> 이제 생일선물 오픈식이 있겠습니다. 내 생일선물은 기대해도 좋아. 우와... 정말 키스돼요 <웃음> 먹은 우유가 언제였나? 야 누구야? 누가 반기꼈어 <웃음> 누구겠어? 뻔하지. 똥쟁이 리아가 도낀 거 아니야? 응? <웃음> 그렇긴 해. 응? 응? 야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진짜 아닌데. 야 진짜 한두번 당하냐? 넌거다알 어? 임마. 오빠 방귀 좀 그만 키워 에? <웃음> 다행이다 <에이. 웃음> 아 저기 오빠들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응 여로로 너똥 싸러 가는거 아니지? <웃음>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냥 손이 좀 찐득찐득해서요 에이 <웃음> 어, <어이>, 장난이야 <웃음>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벌레를 잘못 봤어요 나 아, 그래 알겠어 어, 어떻게 해 지금 나가서 솔직하게 변기가 막혔다고 말해야 되나? No. 안돼 안돼 내 땅을 은호 오빠한테 보여줄 순 없어 누우 오빠가 날 평생 경멸하고 나는 평생 학교에서 동, 생이로 소문나게 될 거야 <웃음> 아무래도 e i 동생 초코 콩리물 쉐이크 똥 싸는 것 같은데 <웃음> 그런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목소리나> 뭐해 문 열어봐 뭐하는데 오빠 <목소리나> 제발 살려줘 에? 네? 아좀 <웃음> <웃음> 어, 늦었죠? 응 음? 리아는 예딱 보니까 네가 밥 먹고 또똥 싸러 갔구나 에 아, 똥쟁이 녀석 그러게 애들아 날똥 싸는데 똥이 너무 거대하게 싸서 아 어? 변기가 안 내려가야 어떻게 해뭐아또 처질렀구나 이 똥쟁아 얼마나 거대하길 짜잔 <웃음> 어, 진짜 무슨 코끼리가 똥싼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싼 거야? 어! 그러니까 무슨 코끼리가 싸다고 해도 믿을 만큼 커. 야, 네가 싼 거잖아. 어, 어, 냄새, 어, 빨리 뚫어. 어이 근데 이게 진짜 안 내려가. 어,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야 되나? 어이 진짜 진짜 안 뚫려. 오빠, 오늘은 진짜 고마워 응? 알면 돼 있어. 다음 달 용돈 다낼 거야 어, 오빠, 아까 너무 멋있었어 이럴 때만 내가 멋있지? 응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